안녕하세요. 블록인포에나입니다. 이더리움이 작년 7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죠. 지난주 이 3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20만원 초반대를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이 40만원을 넘어섰지만 이한달 만에 가격이 반토막 났죠. 물론 이 시장이 하락장을 겪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유독 이더리움의 큰 하락이 눈에 띄고 있어요. 이더리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샤딩이라든지 POS 기술을 도입한다는 기사는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. 이 기술 개발 기간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체 언제 도입되는 거냐는 라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에 이더리움 2 0 관한 이 대규모 로드맵 보고서를 공개했어요. 이더 가격 방어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으면서도 과연 2.0을 출시하면서 이 가격 변동에 대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의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이 한계점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존 이더리움의 한계점을 먼저 살펴보면 이 이더리움의 경우는 단순 화폐 기능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컨트랙 그리고 디앱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시장에 등장했고 을 그러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플랫폼이 고동되면서이 디앱을 구현하는 확장성 문제 초당 거래가 15에서 20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세 번째는 안정성인데 이 이더리움의 경우 POW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1% 이상 독점이 될 경우 이 악의적 네트워크 방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그외 POW 방식은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고요. 여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더리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킬링 플랫폼으로 이오스가 출시되기도 하고 진리카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. 이더리움에 대한 이런 논란이 계속될 때마다 이 비탈릭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인 샤딩, 그리고 캐스퍼딩이 결합될 애정이라며이 논란을 잠재우곤 했는데 기술 지연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지난 7월 대비 최저로 떨어진 이 시점에서 이더리움 2.0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. 이더리움 2.0은 크게 핵심 세가지 기술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비컨체인에이 POS와 샤딩을 접목한다는 거고,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, 그리고 세 번째는 e v m 및 이더리움 웹샘블리입니다. 네, 첫 번째 이 POS부터 볼게요. 이더리움의 경우, 현재 POW 방식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이 POW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 주어진 연장 과정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또 사용이 되고,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. 이더리움이 이 POW에서 POS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이 확장성 솔루션을 가져간다는 건데 이 POS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팀들이 두 의견을 나눴어요. 첫 번째는 FFG와 두 번째는 CBC인데 우선 FFG는 뭐냐 이 POW에서 POS 구현 방식을 시간을 두고 조금 조금씩 변화를 주자라는 거고 두 번째 CBC는 이한 번에 POW에서 POS로 바꾸자는 거예요. 한 번에 바꿔버리면 기존 POW 방식을 이용을 했던 이더 채굴기 사용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 채굴자들이 채굴을 파업하게 될 거고요. 그럼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유지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FFG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데 이 점진적으로 조금조금씩 바꾸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. 현재 이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99%의 POW와 1%의 POS 방식을 취하고자 해요. 최종적인 방향은 POS 100% 형태입니다. 이 하나의 체인에 이 하나의 알고리즘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POS와 그리고 POW 방식을 둘다 구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. 그래서 이더는 이 비컨 체인을 선택했는데요. 이 비컨 체인이 사이드 체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비컨체인을 베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가기 위한 이 비컨체인에 POS와 그리고 샤딩을 접목을 시켜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요. 그리고 보완시키는 거죠. 기존 이더리움의 경우 초당 15에서 20건의 거래가 가능한데 이 비컨체인에 샤딩과 그리고 POS가 접목이 된다면 초당 15,000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. 제로 나우이즈 프로프라 하는데 한국말로는 제로 지식증명이라고 해요. 기존 이더리움의 경우 이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모든 거래가 퍼블릭 체인에 다 공개가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받지 못했는데 이더리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요, 제로 나우이즈 프로프를 구현을 하면서 거래가 익명으로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. 다크코인처럼요. 즉 이더리움의 제로 지식 증명 방식은요. 이 거래 참여자들이 거래가 프레베시하게 진행할지 아닌 POS 방식으로 갈지는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건 제 추측인데요. 어, 이더리움의 경우 이 제로 지식 증명 방식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고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. 세 번째는 EVM입니다. EVM은 이더리움의 버젤머신이죠. 이 이더리움의 핵심 기술이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EVM을 통해서 디앱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을 하기도 하고 네트워크 상의 노드들의 충돌을 중지하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EVM이 이더리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네, 그런데 이 기존 EVM의 경우에는요.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개발 툴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그래서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는 솔리디티 언어를 구현했는데 이 이더리움 웹 어셈블리를 도입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리고 개발 툴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더리움의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힘든 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2.0을 출시하면서 네트워크를 더 보완하고 그리고 확장성을 넓히고 더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간다고 하는데 다시 최강의 자리로 올라설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영상은 이만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